아직 이별 중인 너에게 다시 못갈 것만 같아서 나를 기다리는 너지만 나는 너를 잊어 가는 중 너도 나만큼만 헤어지길 바래 아닌 나보다 더 사랑받길 바래 다시 나를 기대하지 말고 행복해져 아직 이별 중인 너의 열애 중 돌아간다 생각한 적 없어 언젠가 너도 나와 이별할 수 있을까 너만 모르게 너 아닌 사람과 가끔 생각나긴 하지만 너를 위해 참아 내는중 너도 나만큼만 못되지길 바래 아니 나보다 더 나빠지길 바래 이제나 같은 건 내려놓고 잘 살아줘 아직 이 너에게 난 다시 열애 중, 네가 아닌 사람을 사랑해 열애 중. 돌아간다 생각한 적 없어. 될까 봐 너만 불행하게 될까봐 널 후회하는 줄 너만 모르게, 너 아닌 사람과 열애 중.